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일단은 100점 조여정 닮았다는 분도 계시고 고소영 닮았다는 분도 계시고 신분증 사진을 다시 찍어보는 게 작은 소망 거의 보정 없이 뽑아주신 거보고서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신 이진수 원장님, 이태희 원장님, 이신정 원장님 진짜 이 기회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